5일 전인 3월 11일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족자카르타 인근 무라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화산재가 정상에서 최고 3km 높이까지 솟구쳤고 용암이 경사면을 타고 1.5km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반경 10km 안에는 무려 2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뿌리고리가 대폭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상기 후현상으로 남아시아 국가들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는 5월 초에 기온이 47도까지 올랐었으며 한국 역시 3월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 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주변의 기압장의 변환이라든지 대기순환구조 이런 것들은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몰아닥친 최근의 태풍 들은 2017년 2건에서 2022년 34건으로 호우는 2017년 5건에서 2022년 112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는 지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 지난달 2월 6일 보름달이 뜨는 날 발생한 규모 7.8과 7.5의 터키시리아 대지진은 종래의 지진과는 달리 기후변화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가 높게 되면 지각에 작용하는 하중이 줄면서 하부의 응력을 해소하기 위한 지진 발생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비견한 예로 지난달 2월 6일 발생한 터키시리아 지진이 7000km 이상 떨어진 한국의 지방과 지하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팀은 터키시리아 강진 이후 터키와 7400km 떨어진 한국의 경북 문경과 강원도 강릉에 있는 국내 지하수 관측정 두 곳의 지하수 수위를 모니터링했으며 그 결과 문경 관측정에서는 터키 시리아 강진의 본진과 여진에 따른 지하수 수위 여파가 뚜렷하게 감지됐습니다. 네. 지하수 수위가 본진 이후 7cm 상승 했고 여진때는 3cm 하강한 것입니다. 또한 강릉 관측정에서도 본진 후 수위가 3c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11년 동일본대 지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동일본대 지진 당해년도인 2011년 6월 17일 인천 백령도 규모 4.0 2013년 4월 21일 전남신안군 규모 4.9 2013년 5월 18일 인천 백령도 규모 4.9 2013년 9월 11일 전남신안군 규모 4.0 2014년 4월 1일 충남 태안군서경열비도 규모 5.1 2016년 7월 5일 울산 동구 규모 5.0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규모 5.8 2021년 8월 21일 전북 군산시 규모 4.0 2021년 12월 14일 제주 서귀포시 규모 4.9 등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의 지역적인 지진을 살펴보면 지난해 충청권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번이나 발생했으며 이는 국내 내륙에서 발생한 2.0 이상 지진의 약 42%를 차지하는 수치로 충남에서만 내건이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우 횟수가 늘어나 지하수 양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한국에서의 지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지하수가 암석을 약화하고 단측면 사이에 윤활 역할을 하면서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